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전기전자공학개론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 전반적으로 이제 학과 내에서 이제 협의가 좀 있었는데 어, 각 과목 그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어, 숙제량을 좀 줄이고 어, 난이도를 조금 현재 강의하는 것보다 낮추기로 좀 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뭐 카톡 또는 뭐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어, 성심성의껏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제가 숙제를 음, 직렬 회로에 대해서 어, 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문제 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 직류회로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리호프의 법칙하고 어그 이전에 전압 어 저항의 합성을 구하는 어 직렬연결 병렬연결회로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어 냈었습니다만 숙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직렬 회로의 합성장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직렬회로의 합성장을계산하죠시오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길 따라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흘러가죠 그래서 전지에서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도록 표시가 됩니다 전화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데 전자니까 그죠. 음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는데 편의상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양에서 음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똑같으면 이 공학이라든지 물리학에서 이런 흐름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방향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항은 합성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합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4옴, 7옴, 10옴의 합은 얼마입니까 4, 7, 10은 17 더하기 4니까 그죠 2 1이 되겠죠 그죠 21. 21옴이 됩니다 21옴이 되면 저항 3개가 하나로 뭉뚱거려지는 효과가 있죠 하나의 저항으로 뭉뚱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을 저항이 하나 있는 전지로 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는 21V. R은 합성 저항이니까 그렇죠? 21옴이 됩니다. 그림 좀 비딱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좀 수정해서 좀 그리겠습니다. 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V가 21V이고 저항이 지금 얘가 4옴 얘가 7옴 얘가 10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렬 이어서 전류가 이렇게 길을 따라서 흐라서 해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은 좀요. 세 개를 합해서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을 저항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을 그리면 그죠? 저항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하자. 합성 저항은 세 개의 합이죠. 그죠? 4옴, 7옴, 15옴 각각을 더한 값이 합성 저항의 값입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그냥 더하기 하면 되죠. 그래서 21옴이다.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원, 전압은 21V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3개 달려 있는 거나 1개 달려 있는 거나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요 저항을 합성 저항 또는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등가. 값이 같다 이 말이죠. 등가 저항.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는 그죠? 정리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합성 저항은 21옴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첫 번째 문제의 답은 합성 저항은 21옴입니다. 21옴.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전류의 크기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전류의 크기는 오옴의 법칙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오옴의 법칙 회로에 흐르는 어, 전압 전류간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죠? 전압 전류 저항 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 v는 전류 i 곱하기 r이 되겠죠. 네, r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항을 알고 있죠. 저항은 21입니다. 21. 그리고 저는 전압도 알고 있죠. v는 2볼 v 죠 21은 뭐 곱하기 21입니다. 그러면 i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는 r분의 v. 는 r이 21옴이고 전압도 21V이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 그죠? 1A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A다. 자, 답은 1A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1A가 되겠죠. 그죠? 1A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레포트 양식에 맞춰서 쓰시고 답을 쓰실 때 문제 아래에 이제 번호를 이렇게 쓰시고 그죠? 수식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LMS에 압로도 시켜 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어, 앞으로는 뭐 숙제를 지금 각 과목 교수님들이 다 숙제를 제출하다 보니까 학생 여러분들의 그 숙제에 그 부하가 너무 많아서 회사 업무도 많으신데 그죠 그 앞으로는 숙제를 좀 줄이기로 어, 교수들 사이에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숙제를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숙제는 합성저항을 구하는 것과 직렬회로에 어,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였는데 지금 합성저항은 지금 음, 잠깐만요. 네. 합성저항은 4 더하기 7 더하기 4다기 7다기 12죠. 그죠? 그래서 합성장은 21호입니다. 등가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로를 변경을 해놓고, 오옴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해서 그죠? 전류는, 전류는 나기을 하면 되니까, 그죠? R을 알고 있고, V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R분의 V하면, 21온분에 21볼트가 되어서 1암페어가 된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이 직렬회로를 이렇게 등가장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 오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오옴의 법칙을 적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직렬 회로, 직렬 회로에 대한 어 얘기였습니다.